목사님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서 주례를 하실 때 날씨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장례식 가실 때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슬퍼에서 비를 내 주십니다. 또 결혼식 가서 주례하실 때 비가 옵니다. 하늘의 축복에서 비가 옵니다. 사목사님께 이해를 위한 몇 말씀하기가 좀 편할 안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이 제가 저우에서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는 휴게소가 몇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게소 없이 거기를 쭉 왔다 그러면 물론 뭐 휴게소 안 그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명절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휴게소가 없으면 참지루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100년까지 산다고 실때 1년에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 100년이면 36500인데 이거를 그냥 쉬고 쭉0 0주로 간다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단위로 잘라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년을 짧게 이렇게 따라 주시고 또한 달을 짜라 주시고 우리들이 한 달을 시작하게 되면 또월초에 우리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달에는 뭘 해야지 뭘 해야지 또 1년을 시작하는 달에는올 안에는 내가 뭐 성경을 1도 번한번 번 해봐야지 아니면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지 내 기도 시간을 좀 늘려와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 s 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축복인 o n a n 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1 1 7 2장으로 l y o t h 이 r thing I'm sure you can do now. Some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세기고 내일 뭐 신학에 가서 복음 삼 읽어보고 왔다갔다 하면 좋은데 그냥 그 나눠놓지 않았으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는렇게 나눠놓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성경복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냐. 오늘 성경복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올한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간에그 계획 안에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계획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얻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따가 뭐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선물도 받으셨는데 선물 준비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 분한테 꼭 필요한 것을 맞춰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선물을 주셨을 때는 꼭 우리에게 필요하니까는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2023년 오늘 1월 23일인데 12월 31일까지 갔다 오면 한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 미진이 생애를 가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면 어떻게 바라보고 지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건 아주 안 나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과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축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고 또성교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빛내게 하는 것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만 이거 하기 에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지만 말고 읽어봐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은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웃음> 예수님을 바라보고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해를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오르단 강을 가다 보니까 사막인데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심우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2023년 끝까지 가본 사람은 없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돼서 한걸음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 따라서 편안하게 2 0 2 3년을 끝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돈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승리하는 온 하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